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님입니다. 나이스모네. 직업 뭐야? 직업 지금 미니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 마지막에 성경대 입학하러 고 해요. 음, 원래 베트남에서 대학생이었어. 음. 맞지? 원래는 음. 의대 산부인과 어. 가고 싶어서 공부했는데, 어. 점순 부족해. 아, 그래서 부족해. 어디 갔어요? 그... 세리세 사립 대학교. 사립 대학교 약사. 대학교 이름 뭐예요? 민덕한. 한국에서는 약대 가고 약사 되면 그 아. 어, 사람들 아, 좋아해. 음. 네, 베트남도. 어 베트남도 하지만 음. 아마 방콕보다 돈 많달아 돈 많이. 이거보다도 많이 벌어 음. 그러면 은 약대 나와서 월급받으면 한 달에 얼마 벌어? 보통 방금 졸업한 후에 교환 없서서 아마 미미 친구도 그냥 들었어 삼두 타다말라 이집도만 달라 빙곤도 다 달라 미미 친구 한달 30만원 보터4 0 음. 학교 보기 하면 뭐해뭐해다 어, 스스로 했어. 부모님 안 하죠. 플랜 어 Plan. 적었어. 어.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고서처럼 이렇게 회사에 사는 것처럼 음. 보여줬어. 엄마, 아빠 읽은 다음에 오케이. 안 오케이. 어. 안 광쌤, 아, 안 돼. 안 돼. 어, 너 미쳤어. 이렇게. 어, 아, 공부하고 있어. 왜 바로 안 돼? 몇년 몇 공부했지? 어, 2년 반? 2년 반? 어. 원래 몇년 공부해야 되지? 5년, 5년 공부해야 되지? 어. 절반 했는데? 어. 공부 안 하기 싫어 다른 어. 공부 하고 싶어서 보여줘. 다른 어, 공부 봐봐. 하지만 외국이야. 아, 유학. 어, 유학에 갑자기 음. 갑자기 다 벌어 외국 가. 만약 어, 지금 나논이전공 벌어 다른 전공 받고 이렇게 또 조금 어. 자, 받, 받을 수 있어. 맞지? 부모님 받을 수 있어. 준희만 갑자기 할수 있는데 어. 갑자기 유학? 당황. 왜? 유학? 또가전공도 어. 받고 유학도 가 이렇게 부모님 안 돼. 어. 안 받아들여. 아러면 어. 어. 계속 계속 계속. 음, 아 2주? 음. 그리고 나는 그때 아마 나누는 얘기. 아, 그럼 부모님 음. 안 오게 하면 나는 음. 또 아무것도 안 공부해. 방법 음. 없어? 그러면은. 등록금도 다 버려 2년 반 공부한 거돈다 냈어 아 3... 2년 반돈다낸거 어. 끝이야 맞지? 어. 등록금 얼마? 등록금 한 학기 3학기? 1년에 3, 3학기? 어 1년에 3학기 그럼 돈 3번 내? 아 어, 3번 어, 얼마인데 거기 얼마 정도 등록금? 어, 등록금 150만 원 그럼 1년에 450만 원 정도? 음. 안 싸네 안싸 <웃음> 한 달에 보통 사람들 월급 30만 원 받는 사람들 자식 대학교 음. 보낼 수 없네. 음. 한국 반 정도 돼반반 반 정도 돼. 생활비 아직 뭐그거 교통비 기름 어 교통비 오토바이, 오토바이, 교통비 오토바이 기름 커피 마시고 뭐 어. 용돈도 없고 다 해서 그냥 등록금만 어. 1 년에 450만 원이야. 그래서 당연히 매매 부모님 안 올게. 음, 그러면은 베트남에서는 진짜 음. 보통 사람들은 사립대학교못 가겠다. 응. 좀집이좀잘살아야갈수 응. 있네. 응. 다버리고 유학을 결정했어그래서원다이렇게반 응. 응. 원래, 응. 원래 응. 50% 이어 지금. 가로다이사람들이 떼어두고 가겠이도 많아. 어. 응. 살이 두살 맞나? 두 맞아. 뭐 스무 살. 그 유학하는데 그러면은 또돈 들어가잖아. 준비하는데 돈 얼마 정도 필요해? 그냥 한국 와서 어학당 등록금 말고 그냥 뭐 오는 음. 오는 것까지 준비해서 뭐뭐 뭐, 뭐 학원 가야 돼? 아, 어, 매매 유학 회사 전달했어. 음, 어떤 사람 유학 에다안 쓰면 주로 로터, 마트, 면, 토사, 미래 유학 회사가 있 그들 그 미미 유학, 회사, 음. 그리고 미미 유학 그 회사 유학 회사 아마 제 유명한 회사야. 그피사 음. 회사 음. 음. 한국어 공부도 해야 되지 처음에. 학처럼 공부해 몇달에 음, 삼 달. 삼 달? 세 정도 공부. 삼 그것도. 2주... 3주... 3주. 그것도 유학 회사에서 정해줘서. 아니. 아니야? 유학 따로? 회사 미미 집 멀어. 음. 그래서 아, 학원은 하... 따로 공부해. 음. 그러면은 일주일에 아주... 세번세번한한번한 한 번,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그렇게 해서 학원비 그리고 유학 회사 수수료. 음. 그리고 뭐 비행기 뭐 이런 거다 해서 음. 그럼 얼마 정도? 아마 어 500? 500만 원? 음. 어, 아, 500만 원에서 음. 유학 회사가 쓴게한 250만 원. 너는 나머지는 학원 어.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 이렇게서 해 어. 한국까지 와그 어. 다음에 이제 한국 오면은 그러면 그 유학회사 직원이 픽업 어, 해 픽업해줘 그래서 아, 어. 그것까지 포함해서 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오면은 한국 오면 집은 누가 스스로 아니면 만약 유학회사 부탁하면 고시원만 어... 원룸도 원 안해 줘 고시원만 왜냐면 아까 어. 더 쉽다 그리고 어 그때 거주원 비자 한달 사십오만 원 어, 한달 사십오어 어, 미미 생각 어 이렇게 한두 해왜냐포스주도 잡고 비자 그래서 미미 다른 친구 같이 모이다 룸메이트 어, 어룸메이트 스스로 주름 우리 미미랑 어? 그 남은 두 사람 어, 어. 그두 사람도 똑같은 학기 갑지가비행도도똑같서한 시간 갑한국그서구서한고 됐어. 한국에서 한국에지 한국에서 한서한서 우리 어고 됐어. 어, 에서에한국 가면 갑지에서 오늘 에서한국한국에 오게 되면서한공은왜 완전 달라한국어 왜? 맨날면 응. 그대나, 에서한미 응. 유튜버. 뷰티 럽커도본 오는데 나는 정말 좋아 많이 응. 관심해 그리고 아바 스스로도 공부해 가장 봄도 사고 공부해 공부해 물론 매매 가장 스스로 지난 그리고 어 나는 그때 사람들 베트남 사람 잠잠 일본 거 관심하고 있어 어 그때 매매 유학 생각, 이본 어, 한국 어, 고민하고 있어. 응. 하지만 전 한국 선택했어. 이유 <웃음> 왜냐면 <웃음> <웃음> 이번 뭐 많이 있어. 어, 갑자기 와, 전, 전, 전 전제 전제 응? 아, 쟤 난... 어, 쟤 난... 부모님 안 오게. 그리고 나는 또 한국 스파이. 음, 아이돌들 사람들, 화장품들, 음, 이번보다 봤어. 나는 한국 스타일 마음 들어. 그래서 한국처럼 존나 괜찮 이번 스타일보다 베트남 사람들도 한국 스타일 좋아. 음. 나는 막약, 어, 나는 한국과 공부하면 나중에 어, 베트남 다시 또 돌아가면 또 쉽게, 이사람들 쉽게 봤다. 그러면 처음에 한국 왔을 때, 막와뭐 놀라운 거 있었어? 어... 아마 응.